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농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사업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노무 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사업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요율은 사업주 부담분 0.7, 근로자 부담분 0.7, 총 보험요율은 1.4%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를 해야 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건설기계조종사와 화물차주 두개 직종은 고용보험 기준보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노무제공자의 보수액과 관계없이 기준보수로 적용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액 곱하기 고용보험료율 1.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기하는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와 화물차주의 기준보수 적용금액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의 경우 월단이 2479,444원이고, 일단이 82,648원이며, 화물 차주의 경우에는 월단이 431만원이고, 일단이 143,666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이 고용보험 기준보수 적용금액은 2021년 7월 1일부터 22년 6월 3 0일까지 효력을 가지고요. 그 이후에는 새로운 기준보수로 적용을 하셔야 된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보험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제공자와 계약한 금액과 상관없이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에는 일당 82,648원 곱하기 일수 곱하기 1.4% 한 금액이 고용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일당 14,3,666원 곱하기 일수 곱하기 1.4%가 고용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납부시기를 살펴보면 사업주가 이걸 10일까지 매달 매달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노무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